통곡의 벽 도달하기 전에 어 지금은 이어 채널 채널 상단 여기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어 6.18선 이탈하고 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모이니까 조금 위, 위태위태하네요 이플 네, 이거 이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통곡의 벽은 한번 테스트할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 할것 같아. 네. 조금 위험하지 않나 네. 운명의 갈림길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었는데 저기서는 한번 그 후행스팬 구름대 지지받고 한번 올라왔어요. 올라왔는데, 어, 저기, 어, 얼마야? 어, 300원. 여기 300원 확실히 넘어줘야 돼요. 300원 확실히 못 넘으면은 지금 300, 290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, 300원 확실하게 못 들으면 300원 저항받고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어. 그럼 일단은 다시 한번 이전 반등 지점에서 다시 올라가는 관점. 어 이것도 기대를 할수 있는데, 일단은 여기에서 저항 받으면 떨어지는 폭 어, 생각보다 좀클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장 상황이 장 상황인지라, 그래서 어, 몇차 하면은 다시 한번 통곡에 매워 240원에서 250원 이자리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라.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, 음, 618 선지지 좀 핸들 모양이 별로 안 이쁘네요. 네. 이렇게 하고 저항을 좀 받아 나가는 모습이어서 어, 좀 조심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거 제가 테더로 이제 다볼 거여서 바이낸스 차트로 어, 옮겨 놨는데 저거 따로 어, 작동한 거를 좀 옮겨 놔야 될것 같긴 하다 그래서 큰 관점으로는 일단은 어, 618선에서 어, 살짝 저항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 이거 좀 조심을 해줘야 될것 같고 어... 그쵸 아딱 걸리네요 좀좀좀좀 어, 좀, 좀, 좀 위험합니다 네. 종가마감을 저 위에서 해줘야 되는데 저게 좀 걸리네요 네. 캔들의 몸통은 뭐다? 캔들의 몸통은 추세라고 했죠 강력한 하락 추세가 쭉 이어주다가 어, 반등을 주면서 상승 추세가 쭉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6.18선 저항 받고그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차하면 은 지금 얘 은봉으로 전환될 기세입니다 지금 여기서 0.5% 만더 떨어지면 은봉전환이 은봉 전환. 네, 조심해 줘야 됩니다. 리플 계속 낙관적으로 볼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음. 어, 뭐 그래도 단기봉에서는 어, 반등을 주고 충분히 어, 다시 한번 반등 주고 어, 이런식으로 갈수 있는 움직임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음. 리플이니까 어, 리플이니까 예상치 못하는 움직임이 나와버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? 조심해 줘야 된다 어 그렇죠 그렇게 받고 리플은 원화로 한선드리면 300원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이번 주 이번 주 주말 내로 300원 돌파 못하면은 다시 한번 한 280원, 270원 요 자리 다시 한번 구경할 수 있어요 어, 요 자리 구경할 수 있고 일단은 저 자리 한번 갔을 때저 어, 자리 한번 갔을 때 통곡의벽 아까 봤죠 어, 그선 지지 못하면은 통곡의벽 통곡의벽 다시 가가지고 어, 다시 한번 240원대 가격 올수 있으니까 조심해 줘야 된다